이번 선배은반에 있고 있니다 다음은 송운초등학교입니다. 여기서 다시 출전이 필요합니다. a e n can c o n t h e to do a n f o n s t e 이번 도착, 단속 보건제소입니다. 다음은, 발송시장입니다. 부산시내버스는 시민여러분을 건너뛰습니다. 전복해져서, 이말, 이승원 등이 90% 이상 제거하여, 똑같은 공기정화 방역 등을 선택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. 부산시내버스가 매일 체내소동, 에어컨 설비 승정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안심버스로 시민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다음은 반성초등학교입니다. 켰습니다. 네. 이어요에어요니다 비켰,